안녕하세요, 꽃년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퇴근하면서 장을 다 왔어요. 그래서 장본걸로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 오늘은 바로 마라상고를 해 먹을 거예요. 마라상고 요즘에 되게 핫하죠? 어, 맛있는 녀석들 고기도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을 담아서 그램 수대로 계산하고, 그럼 이제 고사는 볶아주는 중국식 볶음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 재료는 다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저는 야채 세척 쌈채소 샀어요. 싫어서. 그리고 오늘은 야채가 많이 먹고 싶어서 과일, 아니 과일이래. 알배기 배추 꼴라 천 원이에요. 홈플러스에서 시저 로메인. 이것도 홈플러스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양파. 약간 스톱이 같지만은 양파 까는 거 너무 귀찮아요. 청양고추 너무 매일 것 같아서 볶고추 잡고 돼지고기를 메인으로 먹고싶었는데 오늘 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집에 케찹 떨어져서 케찹이랑 마요네즈 같이 샀습니다 케찹은 리듀스드 슈가 그래서 설탕이 많이 안들어간 거를 샀는데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랑 리듀스 슈가랑 노울트가 no 있어가지고 두개 중에 엄청 고민했는데 설탕이 적게 들은 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마요네즈는 고소한 마요네즈 썼습니다 그리고 알마는 사긴 했지만 다진마늘 정말 그리고 계란 샀습니다곧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란을 삶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봉지는 채워주겠어요. 지금부터 야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야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만져야 되니까는 손에 장갑을 끼겠습니다. 아. 하지만 고기를 하면은 또 바로 칼을 닦아야 되니까 야채를 먼저 하겠어요 저 어, 알게리를 먹기 좋게 듬성듬성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꼬다리는 아깝지만 가치 없이 구워주겠어요 옆에다가 잡아고요 양파도 어이쪽도남겨두세듯이 양파도 양 끝을 조금 어, 부분을 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합니다. 양파는 반 자르고. 그래서 사선으로 점심을 향해서 하면은 뭔가 약간 괜찮더라고요. 눈친대 없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는 많이씩은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하면은 왕창해 갖고 얼려놓고 일주일 먹는 스타일이에요. 마늘은, 마늘은 아, 장갑 되게 불편하네요 고기 때문에 꼈는데 고기할때막힐까봐요 마늘은 편썰기 꼭다리 버리고 원래 칼질할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하라, 오므리고 하라고 하는데 음..어려워요 나름 요리하건 다닌 여잔데 너무 오래돼서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이제 유학을 다 끝내고 한국에 와서 할일 없이 백수 시절을 보낼 때 이제 유학 시절에는 할? 먹을 게 없잖아요 한식 먹고 싶은데 안되니까는 맨날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고 하니까 그런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더니 저 부모님이 엄청 감동을 한 거예요. 너한테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것 같다. 요리를 해라. 그래서 당장 요리학원에 등록했죠. 그리고 아,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을 해서 일단 뭐 필기는 문제 없이 합격했었고요.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가장 자신이 없는 숙고보포랑기와 그렇게 뭐지? 미나리, 미나리 강회가 나와서 처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요리사 자격증 빠염 됐죠? 이거는 모든싼 야채 샀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여러 개살 수가 없어서 쌈 야채인데 그냥 다 때려 놓고 오마이갓! 씨! 뭐야? 끝에 조금 썩었네? 버려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런 약간 깻잎인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한번 헹궈야 되겠어요. 쌈 야채를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샀어요. 여러 개의 야채를 한꺼번에 먹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모아서 안 접습니다, 안 접고 그냥 숨떡숨떡 잘라줍니다. 그때 대는 뻣뻣하니까는 그냥 버리겠어요. 어차피 야채를 이렇게 산만큼 해도 분명히 다 숨이 죽거든요, 야채는. 야채는 많이 먹어도 돼요, 맞죠? 그렇죠? 하지만 상추는 상추는 상태가 또 별로 안 좋네요 아, 정말 속상하네요 상추는 쌈을 해 먹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상추는 쌈을 먹으면 좋겠어요 상추는 하지 않겠습니다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향신료 많이 들어간 것도 잘 먹어요. 사실 이 마라샹궈에 삼겹살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세 줄만 넣겠습니다. 한줄더 넣을까? 몇줄남았지 저는 두 줄, 여섯 줄 들어오네요. 세 줄면 할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칼질할 때는 힘주지 않고 쓱쓱쓱 쓸수 있도록. 아, 이거는좀 껍질이 있네요. 아, 끝에가 질려요. 이렇게 해서 재료는 완료가 됐습니다. 남은 고기는 어, 얼려놓을 거예요. 조그만 지퍼백에다가 고기를. 3, 3등분 정도? 접어요 양념을 해서, 아까 소뭐 후추 간을 해서, 넣어놔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딱 넣어놓으면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고게 해서, 이렇게 이씩꺼내서 먹으면 편리해요 저는 뭐 라면 면을을때 해서, 이 어, 뭐 여러 방면에 많이 넣은 이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료 손질을 다 끝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라 상거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라 상가는 야채를 그 재료들을 기름에 한번 확 튀긴 다음에 마라 소스에 볶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튀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름에 볶다가 마라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만 해도 너무 군침 도네요. 네 이제 볶아볼 거예요 어, 마라상고 마라 소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국 식자재 파는 슈퍼 중국 슈퍼에서 샀고요 가격은 3천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열면은 이렇게 팩으로 된게 소스가 두개들어있어요 지난번에 반 사용하고 남겨놓은 것을 저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만 써야 될거 같아요 마라는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넣는 산초라 그래요. 말 마라 뜻이 어, 매워서 얼얼하게 한다 그런 뜻이래요. 약간 마비시키 마비시키는 매움이라고 하네요. 저희 집은 후라이팬이 에, 가스레인지가 불이 아니라서 이런 불맛을 내기 힘들어요. 그 다음, 마늘을 먼저. 하, 중화유리에서는 그냥 부르푸아! 해가지고 볶아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다진마늘 한 스푼. 음식은 마늘이죠. 선풍기 틀고 싶은데, 선풍기 틀면 너무 시끄러울까봐 멋지겠어요. 마늘 냄새가 벌써부터 진동을 합니다. 그 자체 오래 익힐 거니까는. 약한 야채를 먼저 넣겠습니다. 잔뜩 넣었어요. 사실 고기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기를 기름, 기름바닥에 넣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냥 먼저, 어우, 고 난리 났어요. 먼저 야채를 볶겠어요 그러니까. 요리에 소질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 걸로. 어 여기저기 막힙니다 아, 정말 요리해서 먹는 거는 너무 좋은데 폭푹풍이이막청 설거지 막 기름 튄거 청소 막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안해 먹다가 오늘은 간만에 야채 숨 죽을 때까지 좀 볶아주겠어요. 가운데를 좀 벌려주고요.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고기 추천. 고기를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야체도 덮어줄 거예요. 심야 식당에 불막창 있어요 그동안은 청정원 불막창 샀는데 약간 맛이 별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에서 나온 신라식당 불막창을 한번 사봤습니다. 해동을 미리 한 상태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돌렸어요. 그래서 이따가 돼지고기가 익으면 은 이걸 함께 넣을 거예요. 우, 음, 삼겹살이 지글지글. 야채 밑에서 입어가고 있습니다. 음 맛있겠다. 분명히 뷰티 블루건을 꼽았었는데 뷰티 이뻐. 근데, 어? 어느 순간 먹방만 계속 하고 있어 이게 이유가 뭔데? 이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돼지고기에는 껍데기도 있어요. 보이나? 톡톡 익혀줍니다. 이제 시식 타임 단, 단다 만들었습니다. 이름하 u 꽃 d 잎 n 마라 상 d 사실 좀 들어가지 좀안 어울리는 베이크드 베 u n 들어갔거나 n Dun Dun Dun 겠어요 맛있어요 베이트인이 들어가고 여기 이 알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달아요 원래 마라 산 거는 알싸, 알싸하게 매운데 또 소스가 남아있는 것만 반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라 맛은 나지 않는데 뜨어요. 고기도. 그래서 아까 과감하게 볶을 때 넣지 않았던 상추, 앰, 고기. 맛있어요 복, 뭐든지 볶은 건 맛있어요 아주 흑족스럽습니다 좀 특별하게 집에서 볶음 요리를 해먹고 싶을 때 마라소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마라산 거를 해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볶아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아저씨야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음. 맛을 잘 몰라요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이 마라 소스가 조금 처음에는 막 너무 막 화하고 막입 얼얼해갖고 느낌이 이상한데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건대에 있는 음. 곳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서 처음 마라 탕 거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맛에 반해서 이 소스를 사서 집에서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맛있는 꽃 년이의 쿠킹 타임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영상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제 영상 끄고 본격적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